안녕하세요. 젤리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마곡사 괴불전을 보다가 불교 조각도 같이 전시하고 있어서 관람했었는데 평상시에 절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공유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불상이 왜각 사차마다 생긴 게 다른지 손모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불상이 왜 사차마다 다를까요? 우리나라의 불상이 처음으로 소개된 때는 불교가 전래된 4세기부터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중국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시점이었으며 자연스럽게 불상 제작 초기에는 단순히 중국 불상을 모방하였으나 점차 우리나라 특유의 조용 감각이 두드러진 불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시대에서는 고구려 불상이 사실적인 인체 표현보다 강건한 기상을 강조하였다면 백제 불상은 정교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며 신라 불상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통일 신라 불상은 8세기에 중국 당나라의 사실적인 조각 양식을 받아들여 조화와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불상을 만들었다가 9세기부터에서는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유행하지 않던 항마촉지인을한 불상이나 직권인을한 비로자나불이 유행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새 왕조의 활력을 반영한 거대한 불상과 지역별로 특색있는 불상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하여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을 펴던 시기였으나 초기에는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 불상 제작을 후원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여성과 지역민의후원아래 전국 각지에서 승려 조각가들이 집단을 이루며 불상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즉, 각 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의 흐름에 따라 불상이 자연스럽게 미소짓고 있는 모습일 때도 정자세의 딱딱한 모습일 때가 있듯이 각 사찰이 지어지던 시대 때 불상의 이미지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불상의 손모양의 의미입니다. 손가춤이라고 하며, 수윙 무드라 라고도 표현합니다. 불상의 손가춤은 부처나 보살이 깨달은 진리나 중생구제의 소원을 밖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짓는 손모양을 의미합니다. 어디서나 쉽게 보는 송가춤 중 하나인 선정인는 참선할 때 짓는 송가춤으로 모든 부처와 취할 수 있습니다. 직권인은 비로 잔이불이 짓는 송가춤으로 이치와 지혜,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은 본래 하나라는 뜻입니다. 시우외인 여원인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어떤 소원도 다 들어준다는 뜻으로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습니다. 전법륜이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뜻으로 석가모니가 불교 진리를 전도할 때의 손가춤입니다. 항마 촉지인은 석가모니 불이 온갖 번뇌를 물리치고 도를 깨닫는 순간에 짓던 손가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손가춤이지요. 우리나라 지방 또는 근교 드라이브 나갈 때 사찰을 한 번쯤 보셨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국의 전통 사찰 총수는 2017년 기준으로 965곳입니다. 이중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많아 아이들과 가족여행이나 데이트로 여유롭게 다녀 보실 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